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부어 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소도구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맨손으로 매트만 깔아 놓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섬세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운동을 하시려면 필요할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도구를 고르고 사용하는 꿀팁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소개해 드릴 소도구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필수템은 필라테스 링인데요 서클이라고도 해요 링은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써 봤는데 어, 링이 일단은 무겁거나 이쪽에 이제 철사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저는 저항이 너무 세지 않는 링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원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어,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는 약간 얘도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운동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들한테는 링을 조이고 하는 동작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 지인들의 어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조금 많이 이렇게 누르거나 조이, 조여서 얘를 조금 더어 헐렁하게 어, 얘가 조금 더 텐션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쓰던 링을 사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썼던 링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 2-3년 썼는데 어, 모양은 그대로 있죠 근데 얘는 한 5년 이상 쓴 링이기 때문에 링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죠 많이 조여서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조이실 수 있어요 뭐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다던가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던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강한 링보다는 조금 더 저항력이 약한 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보상적용도 적어진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아이템으로는 저는 이제 근막이 안이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롤러라고도 부르고 폼롤러라도 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폼롤러예요 폼으로 된 롤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가장 최애 어,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긴 90cm 짜리인데 지금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기도 쉽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 운동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제가. 이 폼롤러는 변형도 거의 없고, 롤러를 문지르거나 이랬을 때도, 어, 느낌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저는 이 폼롤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폼롤러도 이렇게 반으로 자른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자른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운동하기에도 좋고, 종아리 릴리즈 할 때, 그 안쪽으로 더 깊이 놓고 싶었을 때, 이런 반 원짜리, 어. 이런 롤러를 사용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레슨 해본 결과 어 회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롤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트리거 포인트 롤러 라고 그래 가지고 요 브랜드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뭐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야만 구입을 할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격도 많이 저렴해 지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게 이거는 이제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는 이 폼롤러 위에 뭐 올라선 다던가 조금 더 무게가 많으신 분들이 이 위에 올라갔을 때이 플라스틱이 이제 약간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정품을 사실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얘는 약간 울퉁불퉁 해가지고 더 자극이 더 많이 오면서 더 시원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 작게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아리 릴리즈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처음에 하실 때이 폼롤러로 하시기에 너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부분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아리 릴리즈 같은 거 하실 때는 이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키가 조금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초보자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작은 작은 롤러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롤러 중에는 많이 사용하면 변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되는 것들은 사실은 한 1년 이내 정도밖에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형되지 않는 제품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년 이상 쓰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도구들을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고 튼튼한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근막 이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또풀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구석구석 그러니까 이런 폼롤러, 이런 폼롤러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더 디테일하게 몸속 깊숙이 풀수 있는 어떤 소도구 세 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야구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도 있고, 뾰족뾰족 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줄수 있는 것들도 있고, 땅콩, 어, 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마사지 볼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성품을 쓰셔도 좋지만 이런 마사지 볼이 나오기 이전부터 저는 사실 야구공을 사용해 가지고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야구공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야구공을 사용했을 때 테이스 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테이스 공 보다는 그거는 이제 테니스 공이 야구 공보다 아주 조금 작고 그 다음에 물렁물렁 해가지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야구 공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이런 마사지 공 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구 공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강도랑 이 크기랑 이런 것들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손쉽게, 야구공으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마사지볼 같은 경우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 뭐 잘못 사게 되면은 제가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제 여러 가지 될수 있으면 써봤는데 그래도 저는 야구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요 정도 강도에 요 정도 크기의 마사지 볼을 사용해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하나에 1,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사지 볼 중에 어,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었는데 이 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거, 큰 사이즈에 저번에 회사가 여기가 어, 블랙롤이라는 회사에서 좀 크게 나온 한 개짜리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측면에 있는 머리도 마사지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무릎 옆에 있는 어, 튀어나온 근육들 아니면 허벅지 그리고 이걸로 엉덩이 또 이제 릴리즈가 되거든요 구석구석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추천을 해 드려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운동할 때도 요소독구를 제가 사용을 할 거고 대체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한 게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요 크기에 그래서 얼굴 보다 좀 작지만 조금 큰공 이에요 그래서 요 크기 작은 걸로 사시면 절대 안돼요이 크기로 요것도 하나 구매를 해 놓으시면 뭐, 다리 교정. 그러니까, 휜다리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골반이 아프시거나, 이런 교정 운동 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거니까요. 요거는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마지막 필수템으로, 어, 아령. 아령. 덤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게 전신으로 복부나 척추 뭐 이런 거 마사지할 때는 야구공을 이용하고요 종아리나 허벅지 일단 전체적인 뭐등 근육이나 전체적인 어떤 척추를 그냥 한번 마사지하고 훑고 넘어간다 했을 때는 롤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할 때는 이런 아령을 이용해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소도구도 따로 나와 있어요. 이런 소도구. 그래서 굴리고 지압도 될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얘는 그냥 아령인데 이런 식으로 받쳐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얘는 세게 밟으면 여기가, 여기가 튀어, 튀어나가더라고요. 이게 벗겨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립하면은 쉽게 조립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심플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아령. 그래서 아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여기 끝에는 이제 약간 높고 여긴 낮아서 이렇게 반 약간 아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일직선 그리고 이 간격이 발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은 걸 선호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그래도 10cm 이상은 돼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거 그래서 0 5 k g 나 아니면 1kg 두 개를 같이 사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이 0.5kg로 하는 거라 1kg랑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낮은 걸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나중에는 발 마사지를 두꺼운 걸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제 여행 가실 때도 저는 이런 소독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아령은 사실 조금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야구공을 이용해가지고 이건 저렴하니까 야구공을 이용해가지고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필수템은 아니지만 어,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어, 그런 소도구를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런 밴드예요. 이거는 스포밴드라는 어떤 브랜드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예전에는 세라밴드를 많이 썼어요. 몇년 몇 전이냐? 한 7, 8년 전에는 근데 세라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고무로 돼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잡아당기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은 사가요. 고무가 사가지고 서로 늘러붙거나 관리를 조금만 잘 못해줘도 얘네가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여성분들은 톱이 길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잡아당길 때 찢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고무줄 천 같은 건데 이런 변형도 좀 덜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획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잡기도 편하고 크게 스프링 같은 경우는 무게가 이게 회원들마다 조금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좀 작은 스프링을 원하는데 스프링이 없다 그럴 때 이런 걸로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헤들락이나 체어나 리포머 같은 거에 꽂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쓰기도 해요. 두께가 다르고 저항이 달라요. 그래서 색깔별로 차이가 있다. 흔히 여성분들이 쓰시려면 이런 핑크색 얘는 지금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어 이건 질문을 구독자분들이 질문도 주셨던 내용인데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은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 허리가 많이 뜬다던가 했을 때 뒤에 뭔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쳐주면 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고 무리하게 스트레칭 범위를 늘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쪽 엉덩이가 뜨거나 아니면 허리를 좀 받쳐줘야 된다 허리가 뜬다던가 어깨가 뜬다던가 그럼 머리를 맞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패드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에어렉스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거는 사실 어 비매품이에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견본품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이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워크샵 갔다가 이거를 이제 저한테 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 구매해갖고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휘고 이렇게 된 제품이 큰게 조금 있을 거야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근데 이거는 가격이 사실은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고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런 거 이제 허벅지 스트레칭 하실 때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게 아니면 이런 밸런스 볼 같은 게 있어 밸런스 패드 같은 거 이거 아마 토브에서 나온 걸 건데 이게 어디 세라밴드에서 나온 건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찾아 볼게요 다시 산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런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바닥에다 놓고 뭐한 발을 대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뭐 이런 운동인데 이런 저거를 제가 패드를 구하기 전에는 이걸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엉덩이 뜨는 쪽에 엉덩이 옆에 논다 던가 머리에 받친 다던가 뭐 허리에 받친 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는 이제 여기에 어 이제 약간 주사기 같은 걸로 공기를 넣는데 그래서 얘를 빵빵하게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납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똑같은 건데 얘가 조금 더 뚱뚱하고 빨간색이 뚱뚱하고 파란색이 날씬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조정할 수 있다.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스트레칭할 때 조금 손이 안 닿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요가, 블럭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요가 블럭 같은 경우도 하나 구매를 해놓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쪽을 잡아야 되니까 두개 필요하신 분들만 마지막으로 짐볼인데요. 짐볼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짐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어, 선택을 하실 때는 얘는 크기가 지금 보시면 55cm 지름이 65cm 75cm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키가 조금 크신 분170 이상 이신 분들은 70 이상의 센치를 쓰시는게 좋고 160대의 어떤 키를 가지신 분들은 65cm 나 60cm 그리고 키가 조금 더그거보다 훨씬 작으신 분들은 애기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55cm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짐볼은 굉장히 좋은 소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실 수 있잖아요. 사놓고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저랑 운동하시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기 압력이 세가지고 딱딱해도 위험하고 너무 공기가 안 들어가서 말랑말랑해도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부담이 크거든요. 때 공기를 어떻게 놓는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얘를 이제 사시면 이제 공을, 공기를 막 놓잖아요. 그럼 공기를 누으실때 굉장히 최대치까지 다 넣어서 완전 딱딱해질 때까지 빵빵해질 때까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곳에다가 이렇게 계속 두세요. 두시면은 얘가 이제 공기랑 압력이랑 팽창이 되면서 막 고무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 1, 2주 정도 계셨다가 또 얘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공기를 조금 더 누시고 그 다음에 또 햇빛 있는 데다가 조금 놓으시면은 얘가 또 팽창되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해 주신 다음에 쓰시는 게 안전하고 탄력감이 좋은 공 상태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바로 넣고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햇빛이라고 해가지고 직사광선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무기 때문에 가 삭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지는 마시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소도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보자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